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 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진짜로 먹고 싶었던 해물찜이에요 그리고 킹크랩 다리 굴밥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먹고싶었던 해물찜과 굴밥까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안녕~~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~~ 오늘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? 저도 아직도 적응이 잘 안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오. 여러분 안녕~~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이 쌍둥이 언니 다름입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서 먹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쌍둥이참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화끈한 먹방을 준비했는데요 매운 거잘 드시나요? 저 완전 좋아하고 잘 먹고 잘못 잘 먹어요 저도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.. 응? 응? 뭐예요 <웃음> 이제 얼른 먹어봅시다. 먼저 문어랑 가정다감 어성 격. 아 연출. <웃음> 괜찮아요? 안 맵고 그 이제 씹히는 시간도 되게 탱신탱실하니 맛있어요. 혹시 뭐요? 어 지금 이게 챙긴 게좀 그래도 맛은 진짜 강백하거든요. 한번 드셔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첫 도전. 아, 아 진짜? 맞죠? 이거를 이따가 다 먹고 나서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. 떡, 어? 떡, 어? <웃음> 아니 이상한 거. 이상한 건 아니고 <웃음> 지금 말하면은 못 먹어요. 왠지 그럴 것 같아서. <웃음> 네? 심장? 창자? <참자. 웃음> 이게 생선의 정자예요. <웃음> 어, 여기 또 있다. 여기. 아니 괜찮네. <웃음> 이번에는 전복을 한번 먹어봐요. 얘는 먹을 수 있어요. <웃음> 전복은 괜찮아요? 네. 저랑 같이 먹방을 할때 필수 코스예요. 바로 오이 고추. <웃음> 저제 채널에서도 안 먹는 고추를 여기서 먹게 생겼어요. <웃음> 되게 아삭하니 맛있거든요. 한번 <웃음> 먹어 볼게요. 물참치. 전 좋아해요. 음. <웃음> 별로 안 맵죠? 되게 음, 안 <웃음> 여러분들 이 오이 고추는 하나도 안 매워요 정말 아 왠지 진짜 궁금했던 거 치킨 혹시 치킨 원하는 부위가 있으세요? 저는 항상 작은 부위 먼저 한 입에 쏙쏙 다름님부터 골라 주세요. 나름님은 뭐니까 제가 집어드릴게요. 혹시 다리로 어떤? 가겠습니다. 다리. <웃음> 역시. <웃음> 저는 날개를 좋아해요. 와우. 어? 네, 뭔가. 안 매운 거 같은데 생각보다는? 생각도 안 매운 데요 응. <웃음> 음. 아 약간 먹으니까 오네. 살짝 오는데? 아 맵다. 심한. 아 매운데? 매워요. 이상하게 매워가지고 저한테만 주는 거 아니죠? <웃음> 나름이 많이 먹어. <웃음> 와, 맵다. 되게 매 돼. 데 괜찮아? 응, 음, 엄청 맛있어. 와, 여러분들 나름님이 아 매운 거 그거 먹방하시는 거 음. 봤거든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잘 드세요, 진짜. 부끄럽고 말이죠. <웃음> 근데 <목마> 짠! 아, 아 진짜 맛있다. 와, 난살거 같아. <웃음> 난살거 같아. 가리비를 이렇게 소스에 착착 해서 언니부터. 정말도 이야기가 있죠. 까리 언니. 아, 나는. <목마> 난 하도 먹어가지고. 짠. 야, 역시 가리비 진짜 너무 맛있어. 아, 이거 맛있어. 왜안 먹어? <웃음> 왜안 먹어? <웃음> 이게 여기 있었네. 반자. 아, 잘합시다. 그 그래, 참물도 위아래가 또 있긴 하지. <웃음> <맞지? 웃음> 귀여워. 키조개가 또 쫄깃하니 맛있잖아요. 네. <웃음> 그럼 여기가 와우, 너무 많이 뿌렸나 봐. 안 묻겠어? 그 뼈통인데, 아, 아, 아, 아, 미안, 미안, 미안, 미안. 뼈통이기다 자, 자, 자, 자, 자, 탈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줄 알았어. 아, 자, 자, 자, 자, 자, 다 자, 안 매워. 쓰다. <웃음> 쓴데? 어 이거 약간 그 진짜 매운 거 먹으면 이렇게 확 쓰게 느껴지는 거그만 음 어,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맛있어요. <웃음> 진짜 맛있어. 아 매워. 또 주세요. 응? 음? 또 달라고? 응. 이거? 응 음. 맛있어? <웃음> 응. 진짜 맛있다 와..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다 절치으로갈가이 묻히는 사람 저거 마시기 마시기? 소스 가위 가위 보? 어배워 응. 아, 가위, 가위, 보 아. 아, 아. 가위, 바위보위 가위, 가위, 보 가위, 바위보위 가위, 가위, 가위, 게임이위 가위, 가위, 가 괜찮아? 우유죠? 아 여기 맛있어요 응? 맛있어요 맛있다고? 응 위, 보 괜찮네 음. 마셔 마셔 저도 그냥 콜라를 먹겠어 콜라는 안 좋지 않... 콜라는 안 좋지 않... 아... 이거 입으라고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매웠어요 <웃음> 근데 나름님은 어떻게... 진짜 괜찮 괜찮으신... 네네, 진짜 괜찮아요 자, 그러면 짠!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네. 마셔주시면 됩니다. 예 yep. <목소리> 짠! <목소리> 짠!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오늘 해물찜과 불닭치킨을 먹어봤는데요. 와, 불닭치킨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워가지고 지금도 우유 지금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. 와, 나름 진짜 대단하세요. 저는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운 거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<웃음> 짱! <웃음> 여러분들 나름님 채널에도 재밌는 영상 진짜 많거든요 제 고정댓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세요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~~ <농> 까니 까니입니다 안녕~ 오늘은 오징어 간짬뽕과 차돌 김치볶음밥을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짠 오늘 몰티저스까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게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제가 한두개 먹다보니까 벌써 다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